안녕하세요 블랙헤입니다 오늘 하드모익한 자르는 법을 알고 싶어하는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영상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주에는 Q&A 영상 만들려고 하니까 헤어 관련된 것 또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궁금한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드 모이칸 좀 짧게 치라 고했죠 이거는 한 3mm로 3mm로 일단 최대한 위쪽까지 다 밀어버려요. <웃음> 깔짝 깔짝 필요 없습니다. 그냥 쫙 위세요, 쫙. 어렵지 않게. 모이칸 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가 튀어나오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쳐주세요. 그리고 누차 말하지만, 자르는 사람들이 살살 자르는 것만 계속 보면, 결과적으로 살살 자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력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그좀 스타일의 어떤 좀늘어남이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빨리 자르는 어떤 컨텐츠를좀 많이 보시면 그걸 따라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그냥 자르는 거 보시면 계속 동영상 보시면 아마 아 이렇게 해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게 될거예요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라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바로 하나를 끝내고 가야 금방금방 자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하면 좀 어렵죠. 배터리가 없네. 좀 빨리 자르는 동영상을 좀 보시는게 좀 나아요. 속도도 좀 빨라지고 웃겨? <웃음> 웃겼어? 간지러워. 이렇게 라인적으로 마무리 한번 정리해 주세요. 다음에 옆에 라인도 또 잘라야 되니까, 그럼 또 여기를 4 mm, 3 mm, 4 mm를 들고 또 머리를 이제 아이들을 움직이니까 머리를 살짝 잡고 그대로 그대로 잘라주세요. 이대로 이대로. 음. 누우차 말하지만 저는 일반 미용사 말고 초보 미용사한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잘 자르시는 분들 안보셔도 됩니다. 맞죠? 잘 자른 사람 볼 필요 없죠. 제가 미용인생 27년차 됐는데 그래서 또 마무리로 됐어. 됐지? 그리고 마무리를 해줘야자 앞머리 라인도 이제좀 짧은 하드몰칸이니까 앞머리 라인도 좀 깔끔하게 치는 게 좋겠죠. 라인적으로 근데 맞는 거야. 이게 천천히 자르는 이렇게 천천히 자르는 건 좋지. 자르기 좋지. 그렇지만 내가 어느 날 똑같이 천천히 자르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 보는 걸 빨리 보면 그거를 계속 토대로 같이 이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짧 천천히 자르는걸 동영상을 계속 잡고 보면 그냥 천천히 자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이거든 그래서 머리를 좀 짧게 자를때도 빨리빨리 자르는 동영상을 좀 봐주는게 훨씬 더 라인도 마찬가지로 좀 졸려? 졸려? 야 예술을 하는데 왜 자? 어? 삼촌이 예술을 하는데 자면 되겠스? 안되겠스? 아무리 너 아프게 한다 아니에요 너 너무 하안도안 아프냐? 안 되겠는데 좀 아프게 해야겠는데. 아니에요. 알았어. 하지 마. 네. h e 좀호락 l 락하지 않아 스타일이. 어? r e 좀 세. 네. 알았어. 인정? 어, 그 다음에 물은 이제 모이칸 같은 경우는 물을 원래 안 뿌리는데 모이칸은 조금 뿌려서 좀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쳐야 되니까 그리고 머리 위를 좀 자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웃음> 천천히 천천히 위에 밑에랑 위에랑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대로 빛을 절대 내리지 말고 그대로 같이 가서 자르면 돼요. 0.8배속으로 돌려서 보세요 <웃음> 뭐, 굳이 빨리 보라는거는 사실 어폐가 있고 0.8배속으로 살짝 돌리시면 아마 조금 줄어들 거예요좀 속도가 천천히 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 빨리 자른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인생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먼저 이렇게 다 잘라 놓고요 머리가 워낙 쓰는 머리니까 그리고 이렇게, 빗하고빗하고 <웃음> 빗하고 이렇게, 이게세 개가 다 필요한데, 틴닝을 밑에다 깔고, 위에 가이랑 해서 일자로 같이 두면 두, 투, 투가이가 되겠죠? 그러면, 투가이로, 위에는 자르고, 밑에는 수술치는 컨셉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거 원래 잘안 보여주는데, 이거는 이렇게 자르면 아마 조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초보 명사들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는 잘리고 하나는 수술치고 거기서 하나는 잘리고 하나는 수술치는 컨셉으로 이렇게 자르면은 아마 머리가 뭐 발릴 때도 잘 쓰고 훨씬 그럴 거니까 좀 한번 이용해 보세요. 요즘은 뭐 가위가 세 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따로 살 필요 없이 자기 가위에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가이드 라인은 약간, 좀, 이렇게, 잘 보시고, 천천히, 가시면 돼요. 천천히. 대신 어깨도 잘 올리시고, 가위가 잘안 떨어질수록, 잘, 너무 힘을, 손에다 너무 힘을 주면, 가위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 위험해요. 이 가위질은. 옆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주십니다. 이렇게. 계속 가주세요. 그러면 얼추, 됐죠? 봐봐. 어,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고. 마무리로, 그래도 수술 한번 착착착착 잘리는 거죠. 오늘, 말이 맞네? 원래 말 없는데. 맞지? 삼촌 말 없잖아, 원래. 그지 어.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오늘 말 맞네. 이렇게 해 주시면 될것 같고 뒷머리 이제 뒷머리 컨택롤 시작하겠습니다. 뒤통수를 잘 보시면 여기가 튀어나온 사람이 있고 여기가 튀어나온 사람이 있고 여기가 튀어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잘선팅을 하셔야 될것 같고 똑같이 3mm로 3mm로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쭉 올려가지고 위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옆에서 보시면 그렇지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올리셔서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누르시면 클럽 납니다. 이 사람 절대 안 옵니다. 미니우신.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무조건. 처음부터 천천히 해 주시고요. 너무 빨리 해 주시면 8 배속으로 좀 보시고 한번 해 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자른 후에 뒤에, 뒤에 이 뒤통수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올라가는 스타일이 아무래도 시원하게 짧은 부분이니까 약간 이렇게 좀 올라가서 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통 좀 차라 보이게, 업해 보이게 위로. 우리 우리 손님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네. 어, 아침부터 밥 먹었냐고 물어보냐? 엄마 밥 줬나 해도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라인을 치시면 되죠. 그리고. 살이, 살이 이제 요런데 부분에 살이 들어간 데가 있고 튀어나온 데 있고 막 그래서 요걸로 해서 1 4 정도 미리로 해서 요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0mm? 0.8mm 정도? 뭐 응? 하는 응? 거예요? 응?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음... 머리 자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쪽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왼쪽도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될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이 음. 라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서 한번 따고 한번 따고 해서 이렇게 이건 어, 1인치 인데 이거 배그에서 나오는 1인칭인데, 그치? 1인칭. 이렇게 하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무조건 이런 잔털이 있을거니까, 잔털 제거는 이 꽃이에요. 이거좀 잔털 제거를 잘 해주셔야, 이렇게 해서 모이칸 라인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어때? 이뻐? 네 그래 자 잉크 한 해줘 자 잉크 오케이 됐습니다 네 초보 미용사들 화이팅입니다